김웅 의원이 손준성 검사로부터 전달받았다는 그 2차 고발장하고 실제로 접수된 고발장을 카피킬러로 비교해보니까 93%가 일치하더라고요. 다른 부분 7%는 뭐냐 라고 봤더니 4월 10일 치러질 이게 접수된 고발장에서 치러진 사실이 있다. 사실이 있습니다. 이렇게 바뀌고 출연하여가 출연하였습니다. 심지어는 오자까지 그대로 팥빵 맵을 수없지데이 팥빵이 사실은 먹는 팥이 아니라 팥캐스트에서 팥빵 시옷 받침이거든요. 접수된 고발장도 똑같이 티급 받침으로 제가 봤을 때 DNA까지 똑같은 고발장이고 완전히 똑같은 거로 보이는데 김웅 검찰이 혐의 없음에 불교적을 요제 식구 감싸기 그게 작용한 거 아닌가라는 의심을 거둘 수가 없어요. 소위 고발 사주 사건 관련돼서 기소 의견으로 이첩한 김웅 검찰이 혐의 없음에 불기소 처분했습니다. 알고 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납득이 안 가는 철수는 부분이 있어서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김웅 의원에 대한 불기소 이유서 중에 이런 표현이 나와요. 어, 김웅이 전달한 2차 고발장 출력물 사진과 유사한 별개의 고발장이 존재하고 그 고발장이 미래통합당에 의해 검찰이 접수되었을 가능성이 인정된다. 즉, 손준성 검사로부터 전달받은 것과 유사한 별개의 고발장이 있어서 그걸 그게 나중에 접수된 거 아니냐 그래서 김웅 의원이 뭐 관련돼서 이제 고발장이 접수된 거 아닐 수도 있지 않냐라고 이제 검찰은 본 거예요 저희가 그래서 김웅 의원이 손준성 검사로부터 전달받았다는 그 2차 고발장하고 실제로 접수된 고발장을 카피킬러로 비교해 보니까 93%가 일치하더라고요 그럼 달라진 부분 다른 부분 7%는 뭐냐라고 봤더니 4월 15일 7호질 이게 접수된 고발장에는 치뤄진 이렇게 바꾸고 사실이 있다 사실이 있습니다 이렇게 바뀌고 있었고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출연하여가 출연하였습니다 심지어는 오자까지 그대로 팟빵 매블스 오피설인데이 팟빵이 사실은 먹는 팥이 아니라 팟캐스트에서 팟빵 시옷 받침이어야 되거든요 접수된 고발장도 똑같이 티급 받침으로 손준성 검사가 전달한 고발장하고 접수된 고발장 완전히 똑같은 거로 보이는데 검찰은 이게 유사한 다른 고발장이 있었고 그게 접수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또 판단했습니다 저 고발장이 전달되는 과정에 김웅 의원하고 그 사이에 불상자가 포함됐을 수도 있지 않냐 이렇게 지금 보는 거예요 근데 아까 보여드린 것처럼 전달된 고발장과 실제로 접수된 고발장의 내용이 제가 봤을 때 DNA까지 똑같은 고발장이고 자 만약에 불상자가 검찰이 얘기한 것처럼 불상자가 포함되어 있다 중간에 있다 그러면 공무관계가 성립이 안 되느냐 대법원 판례에 의하면 2인 이상이 순차적으로 순차적 의사 연락에 의해서 다수의 사람들이 공모공동정보가 성립된다는 판례가 세고 셌습니다 그러면 검찰은 불상자가 포함됐을 수도 있다 그래서 공모관계가 부정된다가 아니라 그 불상자가 누구인지를 밝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수사가 좀 미비했던 거 아닌가 저는 이렇게 판단이 되고 제 식구 감싸기 그게 작용한 거 아닌가라는 의심을 거둘 수가 없어요